아, 이곳은 대서문 안쪽에 있는 전통사찰 제1호, 어, 무량사가 되겠습니다. 무량사 뒤편, 대웅전 뒤쪽으로 오면 북한산의 수려한 그 풍경이 보이는데요. 가장 왼쪽에 보이는 원효봉부터 오른쪽에 있는 노적봉까지 백운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산의 주봉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명소 중에 한 곳이 이곳 무량사 뒤편이 되겠습니다.